머리가 귀신이야? 귀신이죠, 이 근데 머리 일단 뭐 멋있긴 해. 어? <웃음> 그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놀랬다고? 네. 어, 그, <웃음> 나도 놀라겠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일단은 울프컷으로좀 보이게 깔끔하고 정리하게 한번 하자고 많이 자르기 싫고 그쵸 좀 아깝죠 되고. 어 아깝고 어차피 속에 파이 있으니까 투블럭 하면서 울프컷으로 만들어줄게 요그런나로좀 뾰족하게 해주세요 아그런나로 뾰족하게? 그상 그거 좋아요 뒷머리 이거 막그린 것처럼 생긴 거좀 정리하고 네.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한번 오늘 잘라보겠습니다 일단 울프컷을 자르기 위해서는 음, 아무래도 좀 약간 이렇게 밑에 라인이 좀 짧게 그지? 여기는 좀 짧게 자르면서 짧지만 길어 보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6mm로 머리를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6mm로 약간 밀어서 옆 라인하고 뒷머리랑 완전히 이격되면 더 멋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라인을 좀 이렇게 잡아드릴거예요 그 옆선 라인도 그래서 약간 정리하듯이 살짝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정리해주고 라인은 우리가 지금 손님이 말씀하셨듯이 뾰족하게 그래서 라인은 그대로 제가 블랙형인 제가 자르는 그 라인 선 있죠? 그거를 인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뾰족하게 나올 거예요 이대로 6mm 밀면 밑에 라인이 이 구렛나루 쪽이 약간 튀어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6mm인데 한 4mm 정도에서 밑에 라인을 살살 쳐가지고 이렇게 좀 어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조금 더 깔끔한 머리가 나오죠 이렇게 깔끔하게 자 라인을 이렇게 파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머리 여기 라인 잡아볼게요 요 라인은 거의 요만큼만 정리할 거예요 많이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은 살짝만 이렇게 살짝 들어서 끝에만 살짝 이렇게 연결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격을 이렇게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격을 주고 그 다음에 좀 내려주세요 위에 겉머리는 다 정리할 거고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지고 일단 6mm로 또 밀어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딱 목표를 두고 머리를 자르려고 했던 그 모양대로 6mm를 똑같이 이렇게 잘라 주시고 생각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딱그 오늘 자르려고 했던 것만 집중해서 머리를 잘라 주시면 돼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머리 손님한테만 집중하세요 옆라인을 잘랐으면 이제 옆에 바로 들어서 여기 옆에랑 같이 이격을 시켜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연결을 살짝 이렇게 이렇게 8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살살 치세요 그리고 이 귀쪽 라인은 다는 것이라 하니까 약간 이렇게 파서 해 주시면 더 깔끔하죠 그리고 라인, 옆머리, 구렛나루라인을 똑같이 이렇게 살짝 펴주시면 요 그러면 또 뾰족하게 손님이 뾰족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뾰족하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관자놀이 쪽도 라인을 살살 잡아서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뒷머리 들어가 볼까요? 자, 뒷머리 같은 경우는 부수수하면서 이게 머리라고 볼수 없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비자 <웃음> <웃음> 요거를 좀 정리해서 뒷머리 라인이 좀 길어 보이게 지금 뒤에 쪽에 이제 절단이 이렇게 살짝 돼 있어서 일자로 그래서 좀 이게 그냥 딱 끊어져 보이기 때문에 별로 길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좀 약간 정리해 드리고 요건 한 이만큼을 잘라 낼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요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물을 조금 뿌려주세요 머리가 좀 부수수하고 펌으로 인해 상했던 머리들은 좀 약간 물을 좀 뿌려 가지고 빗질하고 가위가 잘 자를 수 있게 잠깐 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밑에 라인은 절대 건들지 마시고 바로 위에 뒤통수 부분만 살짝 들어서 이렇게 90도로 들어서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라인이 살짝 이렇게 잘리면서 밑에랑 같이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파마 머리이기 때문에 약간 좀들대네요 그거는 이제 정리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일단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쪽 왼쪽도 똑같이 약간 들어서 90도로 들은 상태에서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좀 차분하면서 깔끔한 머리를 원하니까 깔끔하면서 울프컷 그지어 그래서 이렇게 대신 울프컷도 이쪽 뒷머리 이렇게 길고요. 위에는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어, 그러지 않고 너무 납작하면 또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맥가이버 머리가 되는 거지. <웃음> 여기도 마찬가지. 위쪽 라인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위에를 90도로 들어서 가이드 라인을 정해놓고 머리를 살짝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쉽게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머리 요게 좀 약간 길게 놔두는 게 맞긴 한데 너무 여기가 두꺼우면 네모네 지는 걸 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가볍게 일명 얄쌍하게 가볍게 이렇게 쳐서 약간 라인을 이렇게 살살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깔끔하게 일단 깔끔해 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는 많이 줄이지 않고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구렛나루 쪽을 우리가 이렇게 하얗게 쳐놨잖아요. 그래서 그 하얀 모습을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물을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고 보통 초보명사분들은 이렇게 나눠보세요.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서 손으로 귀에 귀안 다치게 잘 하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쳐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은 대각선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 이렇게 잘라 주시면 이렇게 귀의 라인이 보이시죠좀더 위를 잡아서 윗부분을 한번 더그 밑에 가이드라인하고 같이 맞춰서 똑같이 잘라주세요 이런식으로 지금 저는 전혀 머리도 감지 않은 상태 그대로 그지? 어, 그대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을 살짝 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똑같이 가이드를 또 잡아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라인을 같이 일자로 맞추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도 위쪽에는 층이 있어서 더 자를 게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머리 자체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많이 안 자르면서 약간 스타일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위에랑 옆에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거죠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머리가 너무 길면 시력도 나빠지고 어?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 옆 옆에랑 뒤에랑 똑같이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뭐이 부분까지는 다 아실거라고 보고 이런식으로 같이 앞머리까지 같이 맞춰서 잘라주시면 돼요 조금 더 짧게 자를 수도 있지만 어 우리 손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자르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냥 지금 정리하듯이 잘라주고 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라인도 같이 이렇게 빛과 가위를 이용해서 쳐주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라인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수술 치는 것보단 속의 길이는 좀 놔두면서 겉머리를 약간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살짝 이렇게 층을 이렇게 쳐주시면 되죠. 그러면 살짝 길어 보이기도 하고 깔끔해 보이죠. 그 다음에 위에 아까 가이드 라인 살짝 한번더 쳐주셔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삐뚤어진 부분들 있죠 그런 거는 살짝 이렇게 끝에서 제일 긴 거랑 제일 짧은 거랑 살짝 맞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놓고 대각선으로 이 틴닝 가위 수치는 가위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번씩만 이렇게 질감 처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뾰족뾰족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짧았던 아까 머리가 좀 짧아 보였었는데, 이렇게 자르면 약간 길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이런 속에 있는 잔털을 살짝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훨씬 더 길어 보이죠? 머리는.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를 좀 잘라 드려야죠. 그러면 이제 아까, 아까 자른 거에서 윗머리 같은 경우를 약간 질감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위를 에 약간 잡아가지고 어,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가위를 대고 이렇게 슥 쳐보세요 왜 이렇게 치냐면 뻗치는 걸 조금 더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식으로 원래 겉수은 내가 잘 안치지만 오늘은 너무 머리가 부하니까 겉수술 치면서 내려오는 그 기술인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치게 되면 다 뻗쳐요 그래서 잡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숟갈 대고서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이 뻗치는 게 살짝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거 저만의 노하우 팁인데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들 해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템포를 맞춰서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이 떴던 머리도 차분하게 내려옵니다 한 곳에서 계속 자르지 마세요 그럼 다 잘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어때요 옆에? 뜨는 거 없지? 저 오른쪽 보다는 이게 다질감사이네 머리야 이게 이쪽도 마찬가지 잡아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리듬감을 갖는 거 좋아요 커트는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층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얘는 생머리인데 지금 위에가 다펌 머리예요 그래서 그 부시샷 머리를 없애려면 위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치면 일자로 된게좀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템포를 가져보세요 이건 어떠한 그냥 티닝가이도 괜찮습니다. 수가이도 이렇게 네 이렇게 쳐주시면 그 기존에 뻗쳤던 그 머리들이 사라지면서 깔끔하게 되어있죠. 머리는 약간 잡아서 많이 안 자르고 눈만 안 찔렀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살짝 쳐주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쳐주세요. 앞머리는 중간에서 한번 석 잘라주세요 많이 안 자를 겁니다 중간에서 1cm 정도만 이런 식으로 잘라드리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잡아서 짠 그리고 위에는 질감 처리가 다돼 있기 때문에 끝에만 짠한 번씩만 짠 쳐주시면 어~ 어때? 어. 사람댔네 이제 어. 어, 지금 옆머리랑 뒷머리랑 전부 다 같이 잘친것 같고요 이제 우리 초보 미용사분들 한번 이렇게 폼으로 지저분하게 오시는 손님들 한번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형이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하냐? 화이팅! <웃음> 오케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들어요 <웃음> 블랙형